손 이쪽 손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두손두손두 손으로 공이야? 이 공이에요? 이건 공이에요? 뭐 공이에요? 이건 공이에요? 공이야? 하나 둘 하나 둘 페퍼 이라봐 페퍼 이건 공이야? 이거 공이에요? 하나 공 굴릴 거예요 공 가져오세요. 훠. 햅픽. 자, 뒤로. 자, 뒤로 가. 햅어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기다려, 렌디 기다려, 하이 기다려, 공 어디 갔어요? 공 어디 갔어요? 페퍼 <웃음> 이리 공 가져, 프렌디. 왜? 아, 왜 그래? 왜 그래? 브랜디, 어떤 것 때문에? 어떤 것 때문에? 뭔가 이상해요. 지금 이게 이상해요? 공이 아니에요, 이거는요? 어, 왜요? 진짜 공 갖고 올까? 진짜 공 가져와요? <웃음> 둘, 셋. 근데 갖고 와. 자, 튀어. 나. 자. 여기 있어. <웃음> 하이 아니야, 하이 아니야, 하이, 옳지, 자 하이, 샌디, 하이. 하이.